이탄입니다. 이탄입니다. 어이점멀개가 이쪽에 모여 있어요. 점멀개가어디딨나요 어. 이쪽 옆에. 뭐 어, 여기 왜 모여 있지? 몰라요. 먹이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먹이는 없는데. 자는 거 아니야? 응 음, 그런 것 같은데요? 그다. 또는제 색상에 올린 고 있죠? 개잘 먹죠? 모양이 개잘 맞아요. 그래? 그리고 요거는 참중복, 참중기이 어, 물을 맑은 데서 자랐는데. 그다음, 물이 너무 세져 간거 아니야? 그 다음 거가 재밌어 보여. 그 다음 거는, 니노미 참좋 개. 참좋 개. 참 좋은 개. 참 근데, 좋은 개. 음, 뱀처럼 음. 생겼어. 미꾸라지, 미꾸라지. 미꾸라지랑 똑같아, 그죠 이게 뱀처럼 생겼어. 어, 뱀하고도 비슷한데, 길이랑, 시험 있는 게 미꾸라지랑 똑같지. 아 음, 자, 다음, 3타는 다음에. 음. 세민아, 3타는 다음이라고 해야지. 이것까지할 거야? 어, 이거는? 이건 진짜 미꾸라지다. 새꼬 미꾸리. 이게 뭐야? 여기 살고 있는 애네, 여기는? 얘가? 얘가 진짜 미꾸라지야. 자, 3탄는 다음에.